오늘은요 제가 강원도에 있는 베스트 파스리를 좀 선정을 해보려고 해요 어, 강원도는 총 4개의 파스리장이 있었는데요 홍천에 있는 홍천 파스리 그리고 비발디 파크 다들 아시죠? 비발디 파크에 있는 소노펠리체 그리고 원주에 있는 힐 나인 골프클럽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녀온 강릉에 있는 클럽버디였어요 이렇게 총 4군데여서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음,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클럽버디는 어, 동네 주민분들 말로는 그 골프장이 한 15년이 됐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상당히 괜찮았던 파스리장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음, 관리 부분도 좀 그렇고 좀 별로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왔을 때는 연습할 만한 컨디션이 충분히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하지 않나 싶은 그런 파스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어, 원주에 있는 힐 나인 골프클럽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여기도 조경도 상당히 괜찮고 그림관리, 잔디, 페어웨이까지 되게 넓어서 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런 파스리장이에요. 거리도 다양했고요. 일단 조경이 너무 예뻐서 저는 여기가 <웃음>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천에 있는 파스리장 두 군데는요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그런 파스리장 인데요 하나는 워스트 하나는 베스트 였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홍천에 있는 홍천 파스리는 가격에 비해서 어, 구장 컨디션이 엄청 별로였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지도 않으면서 어그 골프장의 관리까지 되게 미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제 기준에 이렇게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비발디파크에 있는 소노펠리체는 잔디도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상당히 좋았고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주차도 편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주변에 볼거리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좋았던 그런 파스리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네 곳의 파스리장 중에서 과연 어디가 베스트 파스리일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실게요. 다 거의 다 평지로 보이고요 여기는 1인 요금이 주주로 25,000원입니다 62에서 64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그 정도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한 50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린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린이 좀 좁아요 잔대는 좀 넓게 되어 있는데 그린은 조금 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쫄려 있는 거 같아 요 음. 잔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응.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웃음> 응. 벌써 나 이게 추워져서 잔디가 좀 죽었어요. 응. 어 어디가 그린이죠? <웃음> <웃음> 여기는 그린이 우선 어디가 그린인지 모를 정도로 응. 상당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퍼팅은 거의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어퍼치를 연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지금 여기 강원도 강릉에 와 있는데요. 강릉에서 유일하게 있는 파스리장 바로 클럽 버디라는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요금이 18월이네요, 여기는. 18월이고, 나인홀이. 아, 나인홀 주세요. 나인홀 두 바퀴. 18월 평일 25,000원, 주말은 3 0 0 0원 어, 굉장히 싸네. 이렇게, 수동 카트도 이렇게 있네요. 4번홀이 여기 아일랜드홀. 4번홀이 여기 아일랜드홀인가봐. 오케이. 자, 4번홀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요. 빠르게 올라가 볼게요. 자 역시나 티박스 상당히 넓네요. 어물 치고 싶다. 너무 좋다 여기. 와 하늘 에다 보여. 대박. 진짜 좋네. 뜬거 없이 되게 대나무가 많았거든요 여기만. 근데 이렇게 안전망하고 대나무를 되게 길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 안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배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제가 타고사고를 또 경험해 본 자로서 이런 게참 세심한 배려가 참 좋습니다 저는 7번 홀도자 7번 홀은 75m 여기도 살짝 우측이 좀 높지만 거의 평지로 보셔서 무난해요 여기는 페어이 되게 넓고요 보시면 연습할 공간이 되게 많아서 연습은 뭐 겨울 겨울철이 이 정도니까 시신 때 오시면 그래도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막 멍거리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용인이나 여주에서 20분, 30분 내면 어, 바로 이렇게 올수 있는 골프클럽입니다. 여기는 되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엄청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되게 좋다고 많이 평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쪽을 와봤는데요. 여기는 과연 어떨지 저랑 한번 가보실게요. 아 여기 연습 그리는가 보다. 음... 그린 상태도 괜찮습니다. 뭔가 골프장이 되게 좀 포근한 느낌이에요. 홀이 다섯 개가 있고요, 이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홀이 네 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른쪽이 조금 거리가 길것 같아요. 이렇게 클럽하우스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인공폭포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진짜 너무 놀러 온것 같이 너무 좋네요 미니 골프장 같아요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소노펠리체 파스리장이에요 어,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앞이 잘안 보이는데 어, 여기도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못할 정도로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이 주변에 이제 비발지도 있고 소노필레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가 잔디가 되게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돌아볼 건데 여긴 어떨지 같이 가보실게요 조금 긴 거리가 나왔어요. 어, 89m 정도고요. 여기는 약간 경사가 왼쪽으로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한 번에 올리실 거면 그냥 그림 바로 보시고 이렇게 치시는 게 좋고 끊어 가실 거면 우측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우측으로 또 벙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단 티박스 앞쪽은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언덕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어 이렇게 네개의 어, 파스리 장 영상을 모두 조금씩 보셨는데요 어, 보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잔디 이제 보여지는 컨디션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네 맞습니다 저는 소노펠리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원도의 베스트 파스리인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파스리장 기준에서 조금 그래도 비싼 편에 속했지만 그 가격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린 상태랑 페어웨이 잔디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어, 규모도 상당히 넓었고 주변 시설도 너무너무 깔끔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그런 파스리장이에요. 자 이제 어느덧 제가 파스리장을, 전국에 있는 파스리장을 거의 다 돌았어요. 이제 다음 편에는 충청도 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경상도 몇 군데랑 전라도 몇 군데만 돌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파스리장은 모두 다 제가 전국을 했습니다. 어, 파스리장을 다 돌고 나면 이제 나인홀 퍼블릭 그리고 정규홀까지갈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